Yeah. Yeah. 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크치크체카게입니다 캠핑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캠핑 2에 왔습니다 야너 겹쳤어 어 얘는 누구지? 오오오 멋진다 <웃음> 자 캠핑 1이랑 비슷해요 다만 얘는 이제 배를 타고 가고 그때는 버스 타고 트럭을 타고 갔죠 올라 샵을 한번 가볼까요 핫덕 어, 배고픔을 채워줘요 배고픔이 있나 근데 우리가? 그게? 테디 테디가 항상 너와 함께 해줄거야 네가 아무리 두려울 때나 무서움을 느낄 때도 테디는 항상 너와 함께 해줄거야 랜턴 밤에 이걸 쓰면 랜턴을 쓰면 환하게 해볼 수 있지 에너지 드링크 파이브 타임즈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빨라져 gotta go fast 빨리 달릴 수 있다고 밴데이지스 이건 다치면 치료해주는 거겠죠 이상하게 캠핑 게임이 <웃음> 좀 무서워 <웃음> 무서운건 무서워 분위기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음악이나 사운드 때문에 재밌으니까잘해보자않서 테라파크에 온걸 환영해 나는 공원 지킴이 다니엘이야 내가 너희들의 공원 안내자가 되어줄거야 안녕 다니엘 우리 그럼 공원을 둘러볼까? 가다가 사용할만한 아이템이 있으면 잘 주워봐 나왜 걷지도 못하고 밀려다니는거지? 오늘 밤이 캠프 사이트에서 너희들 중 반이 자게 될 거야. 우유, 완전 재밌겠지? 예! 다음 지역을 확인하러 가자. 따라와. 쟤너 어딨니 다니엘? 다니엘 있구나. 오케이. 나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미끄러 다니는구나. 우우, 하고. 우 다니엘 같이 가. 다니엘 같이 가. 여기가 캠핑 사이트구나? 자 여기가 캐빈이야 캐빈이라고? 오늘 밤 너희들 중에 반은 여기서 자게 될거야 반은 여기서 잘거야? 반은 어디서 자 그러면? 반은 캠핑 사이트에서 자게 될거라고 이 바보야 아까 말했잖아 왜 반은 여기서 자? <웃음> 어쨌든 내가 화장실이 어딘지 말해줄게 여기 침대가 있구나 화장실 있어? 따라와 그래 다니엘 따라가보자 왜 아무도 다니엘 안 쫓아가는거지? 다니엘 어딨어? 아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참 친절도 해라 다니엘 어 예? 거울 있는게 난 너무 웃긴거 같아 여기가 화장실이야 아, 어 거울이 좀 들었구나 나여기있어 괜찮아 카인 다니엘 오! 뭐야? 뭐야 저거? 봤어? 아우 얘였어 얘 예. 미안해 친구들 여기 정기적인 문제가 이었어 얘얘 예, 예, 예, 어디였어? 얘얘 예, 예. 근데 우리가 금방 고칠 거니까 나로... 걱정하지 말라 음... 뭐야 닭살 아우 씨 그리고 우리 캠핑장 투어는 여기서 근데 너 마치고 너 괜찮아? 나 분명히 봤는데 너목 매달려 있는 거? 너희들 조금 자유 시간을 가져봐 그리고 저녁을 대비해야 돼다니 어디였어? 일로 못 나가. 단일 없는데 어디 갔어? 케빈 캠프 매스룸. 우리 여기 있는 거야? 아씨 이제 점점 시간이 늦어지네.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볼까? 나는 케빈에 있는 그룹하고 같이 있을게. 지못 봤어. 봤을... 어디로 간다고? 다니엘 어디로 갔지? 아 그새 밤이 됐어. 아, 씨. 우리 셋이 원 그룹이야. 아 어, 다니엘 여기 있네. 다니엘. 어 깜짝아 나 여기 빨간 거에 뭔가 했네. 다니엘내 옆에 있어 주죠 아니, 야 아니, 아 가지 마. 아니, 망토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니 아니, 니아나 아니, 아가 아니, 춤, 댄스 너희들 왜여기있어 너희들 뭘 알고 있니? 나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거? 얘네들 왠지 뭔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얘네들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가 자꾸 오잖아 밖에 이 무슨 소리야? 어딴 친구들이야 딴 친구들이 아유. 오고 있어 꺄아 찾아가! 누가이야! 누가 오는 고있 데? 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야, 너 아까 계잖아, 어디가? 어! 뭐야? 어! 뭐야? 우리친치 죽었어 어 어이 깜짝아 난안 안 나가볼래 <웃음> 안나난안안간거 같은데? 내가 살인자라면 난안 가겠어 저거 뭐야 근데? 우리도 몰라 제가 저쪽 텐트에서 우리를 막 공격했다고 근데 다니엘 어딨지? 다니엘, 저거 다니엘이야? 음, 아까 다니엘 화장실 다니엘 갔어 다니엘 화장실 갔는데? 금방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러고서 다니엘 오면 다니엘이지 뭐 쟤는 다니엘이 저거 어디 고서 우리, 우리 죽인 거잖아 다니엘 나쁜 놈인가 봐 우리 여기만 있어야 되니 못 나가니 어휴 어 다니엘 다니엘인 거 같은데 어 얘들아 너희들 괜찮아 야 아니 아니야 너지 이게 범인이지 무슨 뭐 무서운 이야기 하고 있었어? 아니야. 누가 텐트에서 우리 공격해 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도망온 거야. 너였던 거 같은데? 누군가 있단 말이야. 너 아주 부 아주 에이, 뭐야. 너 아주 불안해. 믿음이 뭐지? 안 가. 여기는 우리밖에 없다고. 아무래도 너희들 어, 너무 피하하고 춤 떴나. 와서 자. 어디 도망가려고 그래? 손좀 보여줘, 손 좀. 손 씻고 왔어? 야. 아. 어. 아..아침이 됐어 다니엘이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같아 아침이 됐어? 나가지고 문 열어줘 다니엘 다니엘! 네가 우리 잠갔지? 헉! 걸렸어 스텍! 어디에 걸린거니 너 지금 아아아 아. 안녕 여러분! 우리 오늘 하이킹 갈까? 하이킹? 오케이! 하이킹 가자! 나 하이킹 완전 좋아해 내가 파이노드 트레이를 용감하게 끝내는 사람에겐 선물을 주겠어? 파이너 트레이를 끝내면 선물을 준대 나타이밍 잘하지. 파이널트레일어디 있어? 다엘 여기가? 대운을 빌어 친구들 오케이 오비구나 우! 우가 여기가? 여기등으로가도 되는거야? 우! 무리하지 말자. 끄자, 끄자, 끄자. 아주 트레이, 아주 운동하기 딱 좋은데, 응? 어, 뭐뭐 뭐 찾았어? 아니, 이거 뭐야? 스몰, 스몰, 맞으겠다. 나 이거 상으로 준 거야? 아니, 그런 거 같은데? 야 너도 있어? 이거 또 아무래도 먹으면 아플것 같은데? 난 안먹겠어 나안먹거야안먹거야난 <웃음> 니네가 주는거 아무것도 안먹어 <웃음> 너나 먹어 다니엘 그래 자 그래 너나 먹어 또 밤이 오고 있네 밤이 오고 있다고? 너나 이거 먹으라고 다니엘 이거 너나 먹어 응? 아, 스몰 또담거 땡겨. 초콜 먹어야겠다. 아, 따뜻하게 먹자 따뜻하게. 누가 자꾸 먹네? 너희들 모두 다 알고 있지? 이걸 먹으면 아프다는 걸. 아, 어, 비가 오네. 우리 어서 안으로 어, 들어가자. 쉬. 비 맞으면 아퍼. 응? 로블록스에서는 비 맞으면 아퍼. 비 맞으면 안 돼. 안먹을거야 너 보라머리 너 계속 블루문! 블러드문! 너 이름이 이상해 블러드문 너 계속 먹고 있었나 아플거야 분명히 어 무슨 소리야 오 얘는 타투도 있구나 오 안먹어 안먹어 나 안먹어 우리 셋만 남았네. 나머지다 죽었네, 비 맞고. 아, 좀, 제발 비 맞고 좀 죽지 마. 어, 다니. 에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캠프파이어가 꺼져버렸다. 아, 이게 스톰이었어? 우리 마른 나무 가지들을 좀 찾자. 캠프파이어 다시 만들어야겠어. 그래, 마른 나무를 좀 찾으러 가자. 마른 나무 가지를 좀 찾으러 가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딱 쐈어. 나 맞았지. 이거 봐. 아야, 이런... 어, 없어졌어. 나머지 또? 두개세개 개. 다니엘 넌일안 해? 우리만 시키고? 아까 나한테 그걸 여기 또 있어 다 찾았어? 다섯 개? 텐트 어딨지? 캐빈하고 텐트가 다른 거잖아 여기 화장실이고 별로 안가 다니엘 거기 있을거야? 오케이 왔어 아불 다시 피웠어자 이제 불은 다 켰고 어.. 어 니네들 괜찮으면 나케비레좀 잠깐 갔다올게 뭘 두고 온게 있어 너또 어디가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너같아 아무래도 너같아너너옷갈고또 우리가 죽이려고 그러지 아 이거 보나마나인데 블러드문 너 알지 너 알지 다니엘 범인인거 너너 너 이거 아는거 같은데, 나 이거 처음 해봐 어? 어떻게 해야돼? 이거 나 먹어도 되는거야? 너나 먹어, 너나 먹어, 나 안먹을래 난캠핑이 주는 밥은 안먹기로 했어 어 아, 배고프다 어? 너 그것도 있어? 나도 하나 줘 어? 이거 뭐야? 뭐야? 오씨 같이가 야! 이거 터질것 같은데 도망가 도망가! 터진다고? 나여자 따라다녀야겠다 오우씨 터졌어오씨 오! 누가 여기 깔아놨어 폭탄을 오 어, 여기 또 있어. 내가 놓은 게 아닌데. 오, 오. 나도 줘. 야, 무슨 캠프에서 누가 우리 자꾸 이렇게 공격해? 놀러 왔는데. 폭탄들은 음, 매우 오래 전에 심어진 것 같은데 누가 멀리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 그렇지 당연히 이건 누가 심해 놓고 우리 쏜거지 너 이거 스몰 먹어도 먹을까어번너 먹어볼까? 먹어볼까? 다니엘, 너지? 내가 먹으면서 말을 해도 나다 끝내고 거 왔어 같은데? 너희들 괜찮지? 어? 괜찮긴 개뿔 누가 여기다 폭탄 심어놨다고? 넌거 같아 아무래도! 이게 나쁜 놈인 거 같은데? 폭탄? 장난하지마 야 그냥 우리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거 치우자 너 얼굴에 써있어 너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뭐 뭐가 뭐야 어? 저 텐트 안에 파란 거 뭐야? 총? <웃음> 총이야 총야 여기 총이 있는 설, 이유를 좀 설명해봐 총이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봐 다니엘 다니엘 난 이것만 보이는데 스모어만 난 아무래도 넘는거 같아. 속겠어. 아무래도 없는 거 같아. 난날 믿어. 야, 지금 냠냠냠만 너불러드 no 뭐. <웃음> 난 아무래도 다니엘이 범인이었던 것같아 다니엘이 없을때만 계속 사고가 났다고 어예 oh yeah, 내가 죽였어 죽였어 내가 죽였다고 모르겠어 난 얘가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다니엘이 살인자였다고 다니엘 was the murderer 와 이제 오늘부터 우리 편안히 잘수 있어 맞지 맞지? 에이, 난 죽은 시체 앞에서 자고 싶지 않아 우리 오늘 밤은 모두 케빈가서 자자 나도 그래 나도 여기서 자고 싶지 않아 나 케빈에서 갈래 나도 여기서 왜자 우리가 그래서 계속 궁금한 게안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계속 궁금한 게안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계속 궁금한 게안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나에게 왔어 또 나에게 왔어 나안 죽여보고 싶어 안 죽여볼래? Don't fire. 안 죽여볼래? 미안해 다니야. 너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아. 으. 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그래 난 사람 죽일 수가 없다고. 아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어젯밤에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그랬다고. 야, 너너 너 되게 의심스러우니까 그러지. 너희들 정말 내가 살인자 h 생각했던 거야? 너가 멀 h i 맞잖아. 뭐 아니라 그래. 아무튼 오늘 밤에 엄청난 스 s w 온 a 그러니까 우리 대피소로 가야 될것 같아. 또비 오는 것 같은데? 자 점프해서 저 아래로 내려가자 오씨어 <웃음> 이거 <이게> 뭐야 헉! <웃음> 우리 깜빡하고 로프를 안갖고 왔어 뭐야 우리 줄반이야 로프가 없으면 여기서 못나가잖아 우리 <웃음> 그럼 우리 새로운 길을 찾아야지 여기 문 같아 보이는데 이거 응? 니가 또 만들어 놓은거 아니야 뭐야, 뭐야, 뭐야? 찼어, 찼어! 나맨 앞에 안 갈래. 단일 없었잖아, 또. 여기 아까 거긴가? 줄어올까? 그러면? 어! 뱀이야 뱀! 엠맨 뒤에 있으면 안 들어봐. 이거 못 뛰어 못 뛰어. 뭐야 다 죽었어? 아니야 라펠 남았어 라페도 죽었어. 씨. 나 혼자 남았어아씨 차른다. 야, 저 있는데.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얘가 아니네. 와 대박, 얘가 아니었네. 한 명이 더 있었어.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모르겠는데, 너 누구야? 잠깐만 너는 짝놀란, 짝놀란, 짝놀란, 짝놀란, 놀란 우리 사람들한테 들었어. 너 때문에 스펙키우드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웃음> 그래 맞아. 그게 나야. 내가 다섯 명 가지고 다. 이게 다섯 명다 죽인 거야? 이제는 너희들을 죽이려고 해. <웃음> 왜래 이 왜래 이 모두를 뭐? 죽인 건 아니다. <웃음> 어, 너는 막내아들, 막내아들. 난 이제 자유다. 어, 막내아들이 자꾸 논란을 지켜줬어. 와우, 와우! 와우 이게 호텔 1하고 아니 아니야 캠핑 1하고 호텔하고 그리고 캠핑 2 해봤는데 순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캠핑 1은 재밌었어요 캠핑 2... 호텔은 조금 캠핑 1이 더 낫다 했는데 캠핑 2는 재밌네요 오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엔딩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해보시면 재밌을것 같아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팍 때려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재미난 로블록스 비디오를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체크체크체크기어